농사도 쉽게 되는 것 같고 농사 같이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심습니다. 하나만 더 심어주세요. 이렇게 험비자루로 간격을 놓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땅에 매우 비가 왔는데도 땅이 매우 복잡.